의왕 여성 기업인 협의회는 지난 9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성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재 의왕시장과 도의원을 비롯해 여성 기업인 회원 및 상공회의소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여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올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기념식 외에도 회장 이추임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날 이임한 정문숙 초대회장은 지난 3년간 여성기업인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여받았으며 김성재 의왕시장은 여성기업인협회가 기업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맡아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여성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